이번 챕터에서는요 우리 바이타민 D의 기능 그 다음에 세포 속에서의 바이타민 D가 어떻게 합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바이타민 D가 뼈 형성 과정 및 관련 호르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 바이타민 D가 세포 신호 전달과 그 다음 뼈 관련 유전자 발현 조절에 영향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 바이타민 D가 다른 질병 관련해서 유전자 발현에 어떤 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지, 현재까지 이렇게 연구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바이타민 D가 에, 호르몬으로서의 기능을 사실 감당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신체 내에서 바이타민 D 전구체가 이제 합성이 된,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D가 체내에서 합성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자, 우선 제일 처음에, 에, 자, 우리가 물론 시기로서, 자, 음식을 통해서, 자, 바이타민 D의 전구체를 갖다가 만약에 흡식시로 섭취를 할 수도 있고, 자, 섭취, 자, 처음, 세븐, 하, 디하이드로코레스테롤입니다. 자, 이. 콜레스테롤에서 이제 출발 물질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 피하 조직에서 자, 이것이 에 바이타민 D3 로 이제 피하 조직에서 바뀝니다. 자, 바뀌었을 때이 이름을 우리가 뭐 콜레, 칼, 칼시페롤, 콜레, 칼시페롤 이런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냥 바이타민 D3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세번 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자, 피아조직에서 이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이타민 D3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바이타민 D 전구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간으로 가서, 간으로 가서, 이와 같이 25번 위치의 수산기 그, 하이드록시 코레카스페롤, 그럽니다. 자,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이제 에, 바이타민 D인데, 자, 바이타민 D이고, 이것이 이제 신장으로 가서 활성형 바이타민 D로 바뀝니다. 어디에? 1, 25, 그러니까 1번 위치에 자, 1번 위치하고 25번 위치에 두 개의 하이드록시 알콜기가 결합되어 있는 코레카스페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활성형 바이타민 D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 콜레스테롤로부터 해가지고, 세븐디 하이드록콜레카스페롤 해서 피하 조직에서 비타민 D 전구체 만들어지고 또 간에 가서 그다음 신장에 가서 완전히 활성형으로 만들어진다. 자 이걸 우리가 그림 6에 이래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타민 D 표기하는 이 명칭이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자 비타민 D 전구체 그러니까 바이타민 D를 만드는 프로바이타민 D, 뭐, 하, 아니면은 프로바이타민 D3,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전구체. 다른 말로는 7디 하이드로 콜레카스페롤, 이런 용어도. 그 다음, 뭐 콜레카스페롤, 뭐, 이걸 바이타민 D3라고, 자, 이런, 이런 이름을, 자, 부르고 있다. 그 다음, 바이타민 D2는 뭐, 에르고 칼스페롤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고 바이타민 D3는 25-하이드록시-콜레칼스페롤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그다음, 활성형 바이타민 D는 앞쪽에서 봤듯이 1,25 위치에 알코올기가 치환되어 있는 형태이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 이름으로 지금 아 바이타민 D 표기 명칭이 다양한 이름으로 쓰고 있다. 쓰고 있다. 자, 그러면은 콜레스테롤 구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그죠? 자, 콜레스테롤에서 비타민 프로비타민 D 거쳐서 비타민 D2, 비타민 D3 그다음 활성형 비타민 D.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다. 자, 그 다음, 뼈 형성 과정에 이 바이타민 d 와 D가 관련이 되어 있다. 자, 관련이 되어 있다. 자, 뼈 리모델링이라는 저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이제 미성숙 파골 세포가 있는, 파골 세포가 있고요. 그냥 파골세포랑 고를 갖다가 파괴시키는 세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골세포는 뼈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 파골세포가 만약에, 아, 이거는 이 뼈는 새로 이제 파쇄시키고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은 미성숙 파괴세포가 이제 활성 파괴세포, 다골세포로 만들어지면서 골을 이제 파괴 파괴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이제 조골세포가 미성숙 상태에서 이렇게 성숙된 조골세포로 채워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골세포로 완성이 된다. 이 과정을 지금 뼈의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뼈의 리모델링이, 레스팅 피리어드, 가휴지기의 뼈조직을, 어, 뼈조직을 단핵구에서 분화된 파골세포가 용해시키면, 그러니까, 녹여내면은, 그 다음, 이제 조골세포는 뼈조직을 새롭게 형성한 후에, 이제 완전하게 골세포로 변화되어가지고, 뼈조직의 칼슘화, 무기질화를 이루어가지고 뼈가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D는 뼈 형성 관련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킵니다. 그 다음 뼈 용해 관련 유전자 발현은 저해시킵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D가 뼈 형성을 촉진한다 이 말입니다. 뼈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바이타민 D가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느냐? 이와 같이, 뼈 용해 시키는 유전자 발현을 억제시켜줘요. 그 다음,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에 관련된 유전자는 발현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뼈 형성을 촉진해 준다. 자,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이타민 D하고, 어, 바이타민 D 각 기능이 뼈 형성 혹은 뼈를 녹여내는 용해, 여기에 관계가 되어 있는데, 자, 나머지는 다뼈 형성이에요. 지금 보시면, 바이타민 D, 그 다음에 칼시토닌, 뭐 에스트로겐, 성장 호르몬, 인슐린, 또뼈 형성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뼈 용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갑상샘 호르몬, PTH 부갑상샘 호르몬, 뼈 용해에 영향, 뼈 용해를 일으킨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바이타민 D가 어떻게 세포에 신호 전달을 해서 뼈 유전자 관련해서 그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세포막 수용체, 그 다음에 핵막에도 수용체가 있고요, 핵 내에도 수용체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세포 바깥에서 어떤 신호 전달 물질, 예로서 지금 뭐 호르몬이나 아니면 지방, 바이타민, 무기질 등 일부 이런 영양소들을 인식하는 물질이 세포 속에 있다. 이 수용체가 있는데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진 수용체들이 이제 세포막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 바깥에서는 그 어떤 신호전달 물질들이 결합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 세포 안으로 신호를 전달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용체 단백질이 세포막 뿐만 아니라 세포질, 핵막 또는 핵안에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바이타민 D 수용체는 세포질에 존재하고요 바이타민 D하고 결합이 되면 은 핵안으로 이동합니다 핵안으로 그리고 나서 핵관에서 d n a 일정 부분과 <웃음> 결합해서 바이타민 D의 의존적인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용성 바이타민들입니다. 왜 지용성 바이타민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게 미치게 되도록 지금 우리 몸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럼 보시면은, 바이타민 D가 어떻게 신호 전달을 해 가느냐. 지금 이, 아니, 여기 핵, 핵입니다. 여기는 세포질입니다. 자, 세포질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와 같이 바이타민 D가 1, 2, 5, 하이드록시, 칼스페롤, 바이타민 D가 자, 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바로 DNA의 유전자 발현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D의 유전자 발현 조절을 위한 세포 내로의 이동, 그 다음에 세포 신호 전달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바이타민 D가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대. 뭐 지금 이 이거는 비타민 D 표적 유전자들이 뭐 소장에서는 뭐 칼슘 흡수 촉진을 하고 뭐 표적 유전자는 이런 것으로 밝혀져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에 나와 있는데 다 이걸 지금 우리가 뭐 암기하고 이럴 정도는 아니고 소장에서 비타민 D가 칼슘 흡수 촉진작용을 할 수가 있고, 신장에서 칼슘 재흡수에 관계되는, 부갑상샘에서 PTH 생성 억제, 그 다음에 조골세포, 파골세포에서의 영향.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자, 미친다. 그러면은, 자, 칼슘 흡수하고 바이타민 D의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조절될까? 자, 여기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이타민 D가 아까 우리 뭐뼈 관련해가지고 파골세포는 억제시키고 조골세포는 아주 발현을 촉진시켜준다.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더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소화관에서 자, 핵이 있고 점막 뭐 흡수 세포 있고 바이타민 D가 흡수되어 가지고 핵에서 자, 이렇게 칼슘 흡수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지금 이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우선 바타민 D의 타질병 관련 유전자 발현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 자 보자 자 햇빛에 의해가지고 바이타민 D 전구체가 이와 같이 간 신장 통해가지고 이제 활성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들어가서 핵에, 핵에서 핵에 유전자 발현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자 기존 이제 바이타민 D 기능은 칼슘은 흡수를 촉진하고, PTH 합성, 신장의 인및 칼슘 재흡수 촉진, 조골세포 분화 촉진 및 파골세포 조절 기능. 자, 이와 같은 기능.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이제 새로운 바이타민 D 기능이 이제 밝혀지는 게 뭐냐 하면은 항암작용. 항암작용. 암 세포 증식을 저하시켜주고요, 세포 사멸을 증가시켜주는 기능이 새로운 기능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면역 작용의 항면역 작용, 항항생 뭐, 뭐 작용의 항염증 작용, 그다음 항고혈압 작용.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이 어떻게 보면 참 비타민 D가 굉장히 아주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이런 부분인 것이 자꾸 밝혀지고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는 것만 우리가 보더라도 이 비타민 D 결코 소홀히 할수 없겠구나, 없겠구나. 정말로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 좀. 아마 놀라울 정도일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